안녕하세요. 오라클 리눅스를 발표할 센텍 정보기술 박준석 이사입니다. 금번 시간이 오라클 리눅스를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장에 있는 문구를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이 진행하거나 추진하는 혁신과정 중의 하나로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방대한 디지털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전사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라클 리눅스는 보안까지 강화된 OS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운영 체제입니다. 설명은 리눅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왜 오라클 리눅스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눅스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눅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OS의 새로운 기능을 각 회사에서 개발하여 공유하고 함께 릴리즈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카피하고 변경하고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리눅스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들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속적인 패치와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고객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지불하는 것은 리눅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비용이 아니라 기술 지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시겠죠. 이렇게 같은 소스를 공유하는 리눅스를 굳이 오라클로 사용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OS이지만 지원 기능과 기술 지원 방식 그리고 비용 면에서 오라클 리눅스는 경쟁사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레데과 100% 호환성을 보장하면서 더 강력한 지원 기능들이 있습니다. 케이스 플라이스를 통해 보안 이슈 및 패치에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같은 조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이세 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강력한 지원 기능입니다. 오라클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OS를 오라클 전체의 시스템에 운영 이용되고 있습니다. 10만대 이상의 서버에 운영되며 오라클 시스템도 리눅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 제품도 리눅스를 이용하여 개발합니다.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이미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받고 고객에게 인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더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널은 OS와 연계된 하드웨어, 파일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라클 리눅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 UEK 뿐만 아니라 레드 앤 리눅스를 지원하는 RHCK도 함께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오라클은 두 가지 버전의 커널 제공을 통해 오라클의 앞선 커널을 이용하시는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주요 버전은 3개월마다, 마이너 버전은 5 업무일 이내에 패치는 일일 이내에 진행되며 일부 보안 패치는 레드앱보다 먼저 제공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클라우드 개발자 등의 다양한 개발 환경과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리눅스는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묶어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웨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오프소스 패키지인 코러싱크와 페이스메이커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레드엣에서 구성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 프리미어와 동급인 레드엣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서버에서 고가용성을 추가하려면 소비자가 기준 연간 400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상 환경으로 올라가면 1245불입니다. 오라클은 기본 베이직부터 포함되어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여러 서버에 나누어진 스토리지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인 글로스터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가상화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과 함께 이용하면 확성성 있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플라이스의 라이프 패치 기능은 경쟁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최고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얼마 전에 KT에서 1시간 동안 디더스 공격에 따른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리눅스를 패치 때문에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리부팅을 해야 한다면 많은 불편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케이스플라이스는 이러한 중단이나 리부팅 없이 서비스 운영 중에 패치가 가능하며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래 버전으로 보관하는 건 역시 운영 중에 가능하며 이렇게 이상 적용되어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라클 케이 스플라이스는 레드엣의 케이 패치와 비교하면 복잡한 패치 설치 기능을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으며 레드엣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 및 알려진 취약점 점검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며 특히 패치 후 롤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리부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라클 리눅스는 다양한 보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FIPS 140-2는 북미와 여러 지역에서 표준화된 암호화 인증 규격을 준수하며 CC 인증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오라클 리눅스는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먼저 오라클 리눅스의 가격 구조입니다. 레드 리눅스와 달리 심플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직과 프리미어로 구분되며 서버의 CPU 소켓 숫자에 따라 이 소켓 이하인 경우에는 베이직 리미티드와 프리미어 리미티드로 구분됩니다. 즉, 총 4가지의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 내역에 따라 프리미어는 7가지의 기능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영 중에도 다운되거나 리부팅 없이 패치를 진행할 수 있는 오라클 리눅스만의 강점인 케이스 플라이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지원과 여러 서버에 나누어진 스토리지를 합쳐서 운영이 가능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코러스인크와 페이스메이커 등 리눅스의 고가용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상용 오픈 소스 패키지도 지원합니다. 레드햇과 달리 오라클 리눅스는 계약서상의 락인이 없습니다. 또한 레드햇에서 추가 비용을 받는 고가용성 기능, 스마트 매니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저렴한 구독 비용에 포함하여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열대의 서버에 리눅스를 운영할 경우 레드햇은 설치 해보호 관계없이 계약된 구독료를 전액 지불해야 하지만 오라클은 운영되고 있는 리눅스에 하나여 구독료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낮은 비용으로 케이스플라이스 무정지 업데이트 등 레드햇의 추가 기능을 단일 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햇 대비 기능적인 장점입니다. 특히 기술 지원 계약 종류의 경우 오라클은 베이직과 프리미어 두 가지만 존재하지만 레드햇은 유저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기술지원 제공 범위도 오라클은 베이직, 프리미어 모두 24시간 7일을 지원하지만 레드햇은 기본 9-5입니다. 오라클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간 소비자가 기준 2 5 0불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 사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 리노스는 통합 OS로서 레드햇에서 추가 비용으로 제공되는 고가용성, 스마트 매니저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OS의 기본 뿌리는 같지만 더 많은 지원 기능과 편리한 지원 서비스, 그리고 동일 조건에서의 저렴한 비용은 국내 주요 기업들도 폭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리눅스는 현재 제4위의 리눅스 공원사입니다. 특히 오라클 자체에서 리눅스를 베이스로 운영,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차별화된 서비스로 운영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